왔다 왔어 왔다왔어 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왔어 진행자 미스타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근 꼭 카빙이 됐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실 카빙을 하는 것은 재미로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직업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뭐제가 같은 경우는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하는 일장입니다 아, 이거는 꽃잎을 8개 요거는 아주 가는 꽃잎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좋은 밑밭 밑에서 만들어 갔던 위로 올라온 것이죠 다섯 개 꽃잎이 방금 전에 봤던 겁니다 저 보시고 넘어가시죠 이거는 아, 센터에서부터 못 쳐요 바깥으로 만들어 간 거고요 아, 위에 있는 잎을 만들어서 키워지게 해요. 약간 이 가운데서 잡아본 꽃잎 형태입니다. 큰 꽃잎을. 아, 이제는 장건을 통째로해서 꽃잎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 수박 화빙이나 아, 다른데서 큰재료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모양을 똑같이 해서. 뛰어나갈 수가 있는데, 당근에서는 한쪽 냄으로만 반드시 만들 수가 없는 그이요 이것은 부모님 밑에 장 돌방울 돌방울 향기를 아콕 찍어 가지고 사이를 조금씩 떼낸 겁니다. 이렇게 근데 쭉 올릴 때 돌방울 향으로 만들어 봐 가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접시 데크레이션 할때 쓰일 수 있는 용도고요. 그 이거는 저 바람개미처럼 쭉기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거. 접시에 올리는 게있거잖아요 아주 잘 보이시. 당근 접시 되겠습 요거는 이제 당근 끝부분을 살짝 얇게 오려주면은 저렇게 꽃잎치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째로 이거는 당근을 카딩을 해본 거죠. 네, 여러가지 모양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쭉 만들었던 거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을 어, 한번 해봅니다. 방금 전에 본 거죠? 네, 통째로 만들었던 거. 네, 가운데 있는 꽃잎 탱태는 사실은 화마 카빙에서 쓸수 있는 꽃잎 행태입니다. 뭐 재료가 틀리다고 해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행태의 카빙 네,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 심마 카빙 뿐만 아니라 뒤쪽에는 어, 어, 일단은 뿌리를 넣고 뚫어 들어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새로운 어떤 모양으로 해서 꽃과 다른 동 뭔가 해드려서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다지 기미로 하는 것들은 재미로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옆에 날개는 그게 사실은 그냥 꽃잎, 나뭇잎, 날개처럼 만들어 놓은 습니다 당근은는 식물이다 보니까 금방 이에 재료가 다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이제 가운데서부터 파서 바깥으로 나가는 행위죠.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다리아 꽃입니다. 가운데를 깊게 파가지고 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당근 한 조각에다가 화면을 어, 두고 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모양을 넣어 본 겁니다. 저걸 할 때는 아주 작은 칼 저런 걸로 써요. 큰칼 깊은 칼을 쓰질 않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저 작은 칼을 가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근은 접시 데코레이션할때 주로 쓰실 수가 있는 하인분생크 거의 마무리가 되가아요 이렇게 주기 해서 오늘은 아, 카빙중에 당근꽃 카빙을 주고 왔습니다 달리아꽃이 아까 방금과 비슷한데 여러가지 행대로 주고 왔습니다 끝까지 당근꽃 카빙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